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도 이쁘네 지금 보니까 자르지마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머리카락 좀 자를 때 어, 기본적으로 지금 색깔의 이 차이가 있어서 여기 갈색 있고 밑에 검정색 있고 그래서 이런 라인이 잘못 자르게 되면 바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바가지를 좀 약간 오늘은 좀 이걸 없애버릴 거예요. 좀 약간 연결을 같이 할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렛나루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를 한번 오늘 제가 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색이 떨어지는 이곳과 검정색으로 나오는 머리와 같이 연결된 부위를 우리가 이렇게 투블럭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했어도 이쁘네 지금 보니까 자르지 마어뭐가르켜 <웃음> 드리려는데 너무 이쁜데 오늘은 어 우리 이 친구를 머리가 앞머리 쪽에 약간 수치이 좀 적어요 근데 적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뭉쳐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숱도 정리하긴 할 건데 수술 어 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커트 라인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살살살 올라가가지고 아주 층을 아주 이쁘게 한번 자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지금은 투블럭 라인으로 살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거죠. 자, 보세요. 똑같아요. 위쪽으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자, 자, 이렇게. 그러면 벌써 층이 딱딱딱 나죠. 그러면 어, 제가 수술 치지 않아도 그층 때문에 머리에 어떤 층이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네, 머리에 그 뭉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질감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라인 구도가 생기면 아주 깔끔하게 댄디용으로 이렇게 되어 오는 거예요 일단 됐죠 그럼 이제 앞머리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연결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앞머리 쪽은 바로 앞쪽에서 이렇게 90도로 딱 들어가지고 끝에만 살살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앞머리 많이 자를 거 아니고 층 많이 안낼 거예요 숱이 약간 좀 많지 않으니까 이쪽 라인에서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밑부분 구레나루 쪽에 그 라인 구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숱이 약간 좀 이쪽 앞쪽이 좀 적어요 이쪽은 좀 많고 그러면 왼쪽 앞쪽에는 좀 건들지 말고 이쪽 뒤쪽을 살짝 건드려주면 라인이 정확하게 수세양이라든가 이게 많이 비슷해질 거라고 보고 이 뒤쪽 라인을 먼저 정리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쪽 그러면 지금 딱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여긴안 잘랐는데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깔끔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귓바퀴 뒤쪽 라인도 마찬가지 먼저 살짝 이렇게 클리퍼로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뒤에 귀 위쪽도 살짝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라인이 깔끔하게 되죠. 그러면 댄디형으로 해서 색깔하고 검정색하고 연결 부위가 잘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뒤쪽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해 주셔야죠 그럼 밑에 라인하고 뒤쪽 라인하고 다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를 하는 거죠 너무 올라가면 또안 되겠죠 이쪽이 약간 숱이 좀 적으니까 이 부분도 약간 올라가면서 커트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템포를 자기만의 템포를 갖고 이렇게 천천히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층이 따딱 나죠 그리고 밑에 라인도 살살살살 해주시고 어이 네이프 부분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뭐다 이렇게 밀면 좋겠지만 그것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약간 빗하고 클리퍼를 이용해서 머리를 잘라주시면 머리카락을 좀 잘라주시면 우리 손님은 어좀 기술적으로 아 이분은 잘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이거 봐봐 이렇게 자르면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 스케일이 쫌 이렇게 좀 커야지 사람이 어, 어 그러면은 되게 잘하는 것잖아. 같 그냥 근데 여기서 막 우리 예전처럼 막 이렇게 6mm, 7mm 껴가지고 이렇게 막 치면 무서워요. 무섭지 믿는 것 같아서 어 손님들의 어떤 반응이 거의 백발백중 맞아. 그게 천천히 이렇게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살살 잘라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정확하게 같이 맞춰주면 어 좋죠. 이 오른쪽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웃음> 꾹.